어디? 어디 있어? 나 와, 나 와. 내놔, 빨리. 돈 내놔. 돈 내놔. 도둑이야, 도둑. 오늘은 하랑 잠깐 볼 일이 있어서 사이공 스퀘어 잠깐 나왔는데요. 저희 오늘 목적은 사이공 스퀘어가 아닙니다. 오늘은 tiki r tiki. tiki. Em biết tiki không? Em biết, n h h ư n g Nhưng, ờ, nhưng chưa mà đến. chưa chưa thế nào. Nè. Anh ngôn non. h uh. Ờ Anh là người Việt Nam mà. <cười> <cười> nhưng mà em h ô m hôn a y đèn ngôn non. p tiki, biết k h ô n tiki. p tiki. p r ồ i ta. 어니다와 오랜만에 온다. 와뭐 이상한 거 많이 생겼네. 어. 뭐더 생긴 거 같아요 예전보다. 이런 거 이제 떡볶이랑 이런 거 엠머지. 배고파요. 배고파요. 어 먹고 싶은 거 먹어 뭐? 홈나이 안녕. 어디 닭까닭까 không sao. Ừ. Rồi rồi. Em béo mà. Không ăn. Hôm nay không ăn. Không ăn hả? Dạ. c 여기 한번 들어가 볼게 이제 메인거리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. 와, 맛있겠다. 와, 예전보다 더 활성화가 됐는데? 하, 홈나이 카잉, 여마. 오늘 하가 이곳을 처음 와요. 한 번도 온적 온적 없는 호티끼입니다 아, 처음 와요. 처음 와. 퍼스트 em k h n g p i người Việt Nam. 여기가 예쁜 사람들도 많아요. 고가이가이 e 가이마 아이 em. 빈태. 이 đâu. 빈 m 아, 진상이다. 진짜, 오토바 진짜. 진짜, 여기다 내고 진짜. 아유. 빈타이 ơi. 타이 ơi. 타이민이타이 e 이타이 민타이. 타이이게타이 민타이. 민타이. 민 15,000도. 네. 에너지. 엠, 콩, 앙. 엠, 콩, 앙. 엠. 엠, 콩, 앙. 와. 와, 진짜 크다, 이거는. 와, 오랜만에 오는 이 집. 예전에 한번 방송, 라이브 방송에 한번 했었는데, 요거 맛있습니다. 떡발 비추 일단 주문을 했고요. 저희가 요, 요 저번에 예전에 먹었던때요두 개가 맛있어가지고, 요두 개랑. 지금 이게 한 500g 정도 돼요. 네, 요거 한 마리 한 30g 정도. 네, 요거는 포마일라 마우니와, 모카의 마우니와, 놀라나 상당히 저렴합니다. 되게 맛있어요, 이거. 가자. 자, 엠. 자, 오 어, 가서... <웃음> <웃음> 오, 또 오늘도 행복하게 먹습니다. 먹어보겠습니다. 이게? 게먹 나고 지않데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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네. 음, 어, 네. 아, 나이, 나이. 아니, 아니, 아니, 아니, 아니, 아니, 아니, 아니, 아니, 아니, 아니, 아니, 아니, 아이 아니, 아니, 그니니아아래니 밥을 먹고, 밥을 먹고, 밥을 먹고, 밥을 먹고, 밥을 먹고, 밥을 먹고, 밥을 먹고, 밥을 먹고, 밥을 먹고, 밥5고 밥을 먹고, 밥을 먹고어 남모이 남모이마. 똑꿍. <웃음> 이게 <웃음> 계란으로 예. 어 어? 아니야. Sorry. 네. 지금, <웃음> 지금 버릇없이 뭐 하는 거지, 지금? 어? 버릇없이 지금 여기다 뭐 하는 거지? M 형서. 오케이. 야, 이제 무서워하지도 않고 많이 컸네. 며, 며칠 사이에 많이 컸어요. 우리 하나. 오빠, 컴포티엠 마. 참나. 누가 누굴 위로 하냐 지금. 침대가? 침대가? 침대가? 침대가? 침대가? 침대가? 침대가? n 대가 침대가? 이대가 침대가? 침대가? 와, 맛있다. 너, 컴 뭐지? n d i 지 m m m o 안 d 안 Mondi. Bye, b 와, 일단, 미녀들이 많아요.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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갑자기 또 나가는 길에 먹고 싶다고 하어안안어몇 개야? 아, 개, 두개 허? 아, 개. 아, 두개 허? 아, 개. 아, 개. 아, 두 개. 1 개. 개. 개. 개. 개. 개. 아, 개. 이게 과한나. 나뭐 남모이. 이게 어, 디 있어? 나와, <놈> 나와. <가요>? 내가 빨리. 동네나 도둑이야, 도둑. 나오, 나오, 나오. tất cả của em. em nhân viên của anh. 응. Cái này của em. <웃음> 야, 진짜 도둑을 뽑아서 마시고자. 도둑을. 직원이 아니라 도둑이구만 도둑. 홈 나에게 그. em biết mà. trời. quá là đ ề u bình t 자 오늘은 저희가 이대로 그냥 집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. 코티키는 투어를 잘 했고. 어뭔뭔컴 m 가 n k e y h 로 l l o h l 감사합니다~ 어쩔 거 얘는 돈내놓라고 돈. 도둑이야, 도둑. 아, 집에냐? 집에, 집에, 집에냐? 랜다.